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체크 체크 게임입니다 나는 샬롯이야 샬롯이 게임을 고르고 함께 플레이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샬롯이 고른 게임은 젤리피쉬 시뮬레이터예요 여러분 같이 즐거워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Let's go. 그냥 젤리피쉬를 잡아라 아빠, 오케이 아빠 아이 I can e you Where are you? Oh yeah 아빠, 어 아빠, 라켓 어서 구해? 라켓 어디 있어 라켓 you you d o have a r o c k e t 와 샬롯. 와 I have a r o c k e t here. 와 샬롯 스네일. 아빠 아빠 아빠. 응? 오미 오케이? 오케이. what? 저 있다 샬롯. <웃음> 우리 아직 런하네. 바오미. 어 샬롯 왜 이렇게 빨라? b e c a u e I get two snails. you c a n open these. 어 이거 이거 <웃음> 스네일 우리 잡는 거야? 이거? 이거 요거 잡는 no, 거야? 그럼 아 우리 젤리피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프레스 e 했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야, 돈이 없어서? 오케이. Mm. Okay. 그래서 젤리 피시 이렇게 잡으면 잡는 건데. 그렇지? 어이구 어어 그럼 물은 넣어서 구해? 물? 어. 아빠 아빠 아빠 오이야 아빠 아빠 look at m snails. Oh, yeah. look at my snails. 오. 안녕. 안녕 스네일. 어, 얘네 두 개나 갖고 있네, 스네일. 오, 너왜 이렇게 빨라? Because the s n a e e get faster. Oh, yeah? mm -hmm. 자, 열심히 잡을게, 그럼 아빠 이거. 오케이. Okay. 메뉴? 리스 어, 이거 뭐야? Complete. 어? 열개다 잡았더니 아빠 이상한 데로 왔어. 젤리, 젤리 필드데 왔는데? 아빠, y o in h e e 오, 퀘스트가 있어. 해치 5에 자. 아바바바. This is complete. 오케이. Okay. 어야. Oh, yeah. And t h 원 n 미 l a y o n o 고 자, 퀘스트가 있네. 아주 좋네. 퀘스트를 맞췄더니 우리가 물이 물이 생겼네. 좋았어. 그리고 우리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야. 이거 뭐야? 어쨌든 이거 하고. 자, 그럼 해치 5개 에그를 해치하라 했어요. 근데 아빠 클릭이 안될 또. 오케이 자 일단은 어좀 빨라진 거 보여? 와 아직 아직 없어? 어 여기 많다. 자 잡아라 젤리피쉬를 잡아라 도망가는 얘네 도망가는구나. 오. 업그레이드 또열개개를다 모았구나 그러면 d 스트 캐치 젤 10개 잡았어요 젤리피쉬 자, 잡을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구나 오케이 많이 잡아야겠야나 o 나. a y 난 m 아빠. i 아빠, 아빠. 어? 잠깐만 아빠 이거 좀더모으고젤리피쉬 okay. 잡아 야내 거야. 아니야. 프로브백. 업그레이드를 해 볼까? 어 h i s is the place o s e place s so you can 어디린 you, sell, then you, can, you, you 아. can get water. 어, 알겠어. Sell, 알겠어. 알겠어. 또 10개 찾으면 요번엔 팔아볼게. 업그레이드 말고. 와젤리피 e 엄청 많다. y f 아 s Follow me! f 어, Follow Follow Follow l o o k at m y s n a i l s l o o k at m y n e w s n a i l s o o l l o me! 오 마이 굿네스 데이케어도 있어 잠깐만 일단은 에그 다섯개 해체해야 돼 퀘스트 봐봐 어... 에그 다섯개 에그를 살수 있나 볼까? 잡아 잡아 잡아 뭐해 오케이 자, 5000 에그. 2500 에그 살수 있나? 오케이. 어, 열렸어. 스네일. 터프 스네일러스. 터프 스네일스. 스네일 어딨어? 스네일. 스네일. 아. 스네일 나 스네일 나왔는데? Now you have snail. move around. 없는데? 없는데? 아빠, you have to press menu. Menu. And then the snails. And then press y o u 아 왔어 왔어 왔어. 안녕 스네일. 얘가 터프 스네일이래. 안녕 스네일. 하하하하. 넌 엄청 빠르다. 저기서 휙 날아온 거 봤어? 난 엄청 빠른 스네일이라고. <웃음> 자, 오, 더빨라졌어나 좋았어. Change my net. my net. change changes the m a e net? net? Uh -huh. 이거 잡는 거? net? 아하. Uh -huh. 이거 이거 잠깐만. 10개밖에 안 되니까 가방이 크게 필요하겠는데? 어? 젤리피시 엄청 많구나 여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렇게 금방 모으네 셀. 아빠. Okay,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저거 어디 있어? Thing. 아니 in 아빠 볼수 있어. h 응? In the sewing part. 아빠 어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딘지. 어..셀링 플레이스 오케이 거기 왜 가라 고 그래? 사이드 여기 안에 들어가라고? 아. 오 뭐야 이거? You c a n go inside 이게 다야? Mm -hmm. 뭐야나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빨리 젤리피쉬 잡으러 가야 돼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많이 벌수 있는 거야 <웃음> 돈이 5천 남았어 5천짜리 나으러 가져가자 어그 점프도 더 높이한거 어 더블 점프가 되는구나 샬롯 이거 더블 점프 된다 오, 더블 점프 샬로 아빠 오, 골든 스네일! n I e you 예 do yeah. 스네일 골든 스네일 이 큐! 어디있어 골든 스네일 왔어? 안녕 골든 스네일 오우, 골든 스네일 노래. 아빠 이 비싼 어 예린이 모자 쓴 스네일 좋은데? That's cool snail. 아야, oh, yeah? I like that name. 유호, 잘 잡아봅시다. 다 어디 갔어? 자 셀. 가방 업그레이드 해볼까? 어 7,500? 난 지금도 2 5개 하고 있는데 5온드 잖아 다음에 7 5 0 0 있어야돼? 내 스네일은 계속 나를 붙어다녀 오픈 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적은 걸로 주세요. Snail crop? Snail crop is an alien. 어떻게 알아? Because it has only one eye. See one eye. 이 c r o 이 무슨 소리야? Fell into a radioactive batch to get superpowers, and well, you can see what happened. 아 oh, oh. 이거 라디오 액티브 거기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레디에이션이거든레디오 액티브 로블록스는 다 좋은데 맨날 돈 달라고 그래서 그게 싫어 예예예 yeah, 오 yeah, yeah. 이번 좋은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좋은거 주세요 골드 스네이 떠나왔어 어? 그 뭐야 어디야? 너~ no, 너무 no, 비싸. 백스 0 7500, 375 아~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빠는 지금 스네일 4개 했잖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할 거면은 좋은 거 하자. 돈더 모아서, 돈더 모아서 좋은 거를, 좀 비싼 스네일로. 쓸어 담아 쓸어 담아 쉬고. 쓰러다마. 쓰러예 어디 갔지? 안 보여? Okay, I'm coming. 아니 아니야. 어, 볼수 있어. Many a r a s g e r 야아 어? 되게 많이 쓰네요 샬라 아빠 새로운 모자 어떻게 생각해? 어? 샬라 아빠 새로운 모자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 새로운 모자 어떻게 생각해? 좋아, 좋아. 어? 좋아. 독수리 같지? 뭐? 독수리 헉. 이글 이글. 그지. 하크 같지. 매. Mm -hmm. 슉슉. Yes, yes, yes, y yes, yes. 됐나? 오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빠 한번더 하러 간다. 오예린이 스네일 몇개 만드는거야? 자 좋은거 주세요 좋은거 좋은거 주세요 그럼피스네일이 샬롯도 그론피스네일 그럼피 있어? 어, 아, 똑같은 돈을 주고서 아빠는 비싼거 했는데 예린이 얼마짜리 열었어? 응? 아빠는 저희가서 이제 미션을 해볼게 쟤한테 내가 600 마리 잡아줄게라고 말해볼게. 600 마리 잡아주지 뭐가 지직 거. 오케이, accept. 600 마리가 필요한데 여기 좌에 터의 오비를 열어준대. 야, 맞아. a c c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o k a y And then a a n e r d n e r d s l y okay? If, if h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서 꽉 채운 다음에 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얘한테 주는 거야? 어? 어떻게 얘한테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우안 돼! 어디 가? 모르겠어. 아, 어, 아니야. 그냥 왔어. 우후. 우후. 널디 어떻게 덮지? 어, 널디한테 줄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여기 주네. 해피 널디 벌써 주네. 그냥 저희 다 팔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자, 메뉴 보고. 널디, 널디 다 좋았어. 오케이 가면 열렸겠는데 이제 아빠한테. 아 어, 예, 이게 예리가 말하던 거구나. 오케 a y We can go 오 h e r with me. s h a 이 l we o t h m i k let's go. 못들어가는 g 어 됐다. 이. 거 e e 해파리, my friends were captured. 친구가 잡혔어. 브 r o 스케 h 팩토리 scary 그럼 도와줄 수 있어? 오, 오, 오. 오비구나. 오케이, 잘할 수 있어 우린 일로 가야 돼. 어, 닿으면 안 돼. 해파리가 우리 쏜다. 어 그러니까 젤리피쉬가 해파리잖아 한국말로 진 <목소리> <오. 목소리> 왔어 왔어 왔어 오 다리 만들어졌어 아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허이 어디로 가야 되지? 다리 어디 놔준거지? 어, 여기다 예 조심해 해파리 닿으면은 쌀오쟤네가 우리 공격해 우와 우와 우와 우어얘 뭐지 어이 쏜다 쏜다 쏜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봐오 쏜다 쏜다 쏜다 오우 어, 아빠 죽었어 친구 구했어 그럼 다 났어 자. 멀리 볼까? 오케이 아빠 응? 어? 아빠, how do I get there? 저기 다리 뒤로 돌아와야 돼오 뭐야? 다리는 뭐야? 오오 어디, 어디로 가야돼 뭐야? 저쪽에 보면 봐봐, 보여줄게 저쪽 이 뒤쪽이 아, 어떻게 된 거야? 올라 못 올라가? 못 올라가네. 저쪽 저쪽에 다리 올라와야 돼 올로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봐. 올로 와서 다리를 왔으면 우 이렇게 와서 저기 버튼을 또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봐 그럼 여기 다리 또 열리지 이거 봐봐 하나 봐봐 지금 다리 열렸어 또 어디지 저기 여기 또 절로 가야되는거야 단계단계 오! 아유! 단계단계 갈때가 아유! <웃음> 해야되는 단계가 있어 아 일단 버튼 또 눌러야돼 안보여 보지 노어우 no. 간다 가어케이 아우 아이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다리 낫지 일로 가야 돼 찾아서 아까 의리이 여기 있었지? 다시 돌아가는거야 아빠 클라스한 번만 부딪치면 죽는데 아이 자 여기 다리가 이렇게 오지? 그럼 저쪽에 버튼이 또 있어. 오 여기 다리 있지? 이거 봐. 오 여기 버튼이 또 있어. 자 여기는 다리 를또 이렇게 만들어줘. 그렇지. 눌렀지? 그럼 다리 또 만들어주지. 또그자그 그 다리 찾아가야 돼. 어 어. 어, 어, 어, 죽었어. 왔다가 갈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다리 어디갔어? 여기 다리 있었는데. Oh my goodness. 누스. 이거 한번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오! 자, 다시 다리. Yeah. 잘해야 돼. 어. 우린 더블 점프를 할수 있다고. 오케이. 오빠로 가는거야 오케이 오얘 엄청 빠른데? 오 얘네 원래 이런거니? 오케이 저기 버튼 또 있어 아빠가 봐봐 저 얼른 저기 버튼 또 있어 어 이건 어디야? 이거 어디 거야? 어디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다리? 어, 여긴가 보다. 어, 뭐다온가 봐. 다온가 봐, 아빠. 어, 더운 거다. Great! You made it! Shalom! You made it! You just have to find the key to free my friends. I will give you a reward. 키를 찾으라는데? 여기서? 키어디있어 어, 찾았다! <웃음> 찾았다! 자, 친구를 풀어주게 나! 아빠 컴플릿! 예 다잡아 다잡아 아 이거 못 넘어가게 돼 있네 잠깐만 한 번에 더 와서 빰빰빰빰 왜냐면 지금 미션이 에그 10개 오픈하는 거예요 자 25개 다모았어 우리 가방을 살수 있으면 가방을 사는데 375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예, yeah. 너네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자, 이걸로 오픈 뚜리하자. 어? 어너 취소? 그러면 이 하지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오그라피 스네일 또 나왔어 뭐야 핏 스네일 나왔어 아 그랬어? 샤넛 있는 거야? 올드 스네일 나왔어 민 스네일 <웃음> 민 스네일 또 나왔어 아빠 10개 다할거야민 스네일 그럼피 스네일 올드 스네일 샬럿 아빠 크럼피가 뭐야? 그럼피 스네일 아빠 그럼피 페이스 좀 보여줘 <웃음> 다시 <한 번. 웃음> 그럼피야? 다시한번 그럼피야? 오케이 땡큐 짜라짠 10개 다 했어 캐치 85 두개만 더 잡으면 미션 하나 더 끝나네 두 마리만 더 잡고 오케이. 자이렇게 되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오늘은 젤리피쉬를 잡아봤어요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다음 비디오도 곧 나와요. 안녕. 안녕히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웃음>